안녕하세요 네, 프레쉬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, 프레쉬와 아이돌 3탄 그 주인공은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환희 입니다 처음 데뷔 했을 때부터 비보잉을 잘 하기로 소문이 났었죠 네, 플라이 투더 스카이 처음 SM으로 데뷔 했을 때부터 찾아보시면 춤을 잘춘 영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.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솔로로 활동을 할 때, 하다가라는 앨범의 인트로를 비보잉으로 꾸며본 무대입니다. 일단 보러 가보시겠습니다. Let's go! Yeah, yeah, yeah This year ain't no place to bring wow. this h a t s o Show me what you got Go 잘 보셨나요? 이번에 무대는 저의 친구들이랑 함께 꾸며 봤습니다 솔로 개인기 타임 연습을 저랑 둘이서 했는데 너무 금방금방 하셔가지고 깜짝 놀랬고 느낌과 안무 모두 잘 소화해 가지고 약간 두번 놀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발라드 가수지만 비보잉도 어려운 안무도 모두 소화하시는 환영님 영상을 보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깨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어 지금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춤을 추는 영상을 많이 못 올리지만 어 빨리 재활을 해서 제가 춤추는 영상도 빨리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빠르게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계속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, 프레시와 아이돌 사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